이사하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어렵고 복잡한 이사 준비 오늘 한 번에 싹 담았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장희라입니다 오늘은 SH 입주사전 이사편으로 찾아뵈는데요. 었 요즘이 한창 이사 시즌인 만큼 새로운 집으로 이사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SH에서 직접 이사하기 전 사전 준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얘기는 공공, 민영, 개인주택 상관없이 이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먼저 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사를 결정한 만큼 어떤 날을 이삿날로 정할까 고민이실 텐데요 그 혹시 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손 없는 날은 악귀가 활동하지 않는 날로 예로부터 새로 이사를 갈때더 좋은 행복과 번영이 오기를 바라는 풍습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와 같이 3, 4월에 있는 손 없는 날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 없는 날이 얼마 없는 만큼 다른 날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비용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은 손 없는 날에 피해서 평일을 이삿날로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가 한달 남은 시점에서는 이사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사 업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 리스트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구나 가전을 새로 들이실 예정이시라면 최소 한달 전에는 꼭 구매를 하셔야 원하는 날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가 막바지로 온 일주일 전에는 불필요한 옷과 물건은 정리를 하시고 입주 청소 예약이나 주소지 변경 등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사 당일 혼란 없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구 배치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사용 그리고 사다리차 주차 여부 이런 거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삿날에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정말 속상하겠죠 그렇다면 이사 전날 잃어버리면 안되는 물건은 따로 챙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냉장고와 세탁기를 가져가기 쉽게 정리를 해놓고 남은 이사장금을 지불해야 하니까 뱅킹 한도 체크도 하시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사 당일이 다가왔을 때는 정신없어서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사를 무사히 끝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마지막 날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각 청구서에 기재된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요금 확인 및 납부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쓰레기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쓰레기 봉투를 구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 전에 다른 지역의 쓰레기 봉투는 버리지 마시고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 후에 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스티커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사 후에 꼭 14일 이내 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고 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전학 절차를 함께 준비를 해주세요 생각보다 준비하고 체크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무사히 이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사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돈 들여서 헌 옷이나 가전, 가구를 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나 헌옷 무료수거 업체를 이용하셔서 무료로 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포장이사 피해상담 서비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로 이사 시에 파손, 분실 계약불이행 등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사 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면 피해 신청하는 데더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KT무빙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소지 이전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 우편물이 다른 곳으로 가면 곤란하잖아요? KT무빙서비스는 KT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사용 가능한 서비스로 따로 회원가입 없이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에 주소 검색을 한 후에 제휴사 및 신청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단히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파트의 경우엔 보수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미리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청구를 하는데요. 세입자의 경우엔 이사를 갈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리비고지서를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꿀팁입니다 바로 가상가구 배치인데요 가상으로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으니까 입주 전 최고의 조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완벽한 이사준비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꼼꼼하게 계획해서 이사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